미션은 레깅스나 <웃음> 다음 감사합니다. 주에는 레깅스 미션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레깅스만 입는건줄 알았는데 다들 위에 바지를 입으셨네요 내가 네, 이따가 벗는 순간이 옵니다 <웃음> 제일 뒤에 있는 드럼 치는 방근이 형께서는 개꿀이네 진짜 그냥 레깅스 o 입고 있어 a n Kekurin, s t 부터 레깅스를 입고 시작하고 있었어요 e r l i n g Sterling, s t e r l i n 다고 t e r l i n g s t e r l 저희 g Sterling, Sterling, Sterling, Sterling, Sterling, Sterling, Sterling, s t e 하 아시우이시 당신과 나 대망의 과장님의 미션을 네. 할, 때가, 아. 할 때가 왔어요. 아, 정말 사실 창피하는 않은데 이게 참 자 아, 저부터 아, 벗을게요. 아, 아니 하실까봐. <웃음> 저부터 벗을 한번 보겠습니다. 좀 돌리고 벗으면 안 되나요? <웃음> 왜 굳이 앞에서 벗는다. <웃음> 뼈를 주고 살을. 제가 먼저 받았습니다. 여기 검해갖고 잘티안나아제 뒤에서 보니까 진짜 깠다. <웃음> <웃음> 와. 이게 살색이었으면 진짜 큰 큰일 뻔했했다 예, 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네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코운 귀여운 귀여운 귀 리코드 인간, 인간 무형 문화재 진기명기 서커스 <놀라> 네, 시작하겠습니다 사신있게자신 걔는 잘생겼잖아 걔는 키도 크잖아 걔는 옷도 잘 있고 걔는 돈도 많잖아 시멘트를 마시고 내가 음악이라면 인생 포기한 거고 내가 음악을 하면 멋진 치미밴드지 이 십일 세기 하루 새끼 삼십 세끼 이 십일 세기 하루 새끼 삼십 세끼 내예 박사 달라고 이제 전화하지 마그 친구 얘기하지 마 나랑 하고 싶으면 한 시간에 이만 원 빳달리게 하지마 사람 갖고 놀지마 나를 시험하지마 어장 관리하지마 술 사주는 오빠 따로 남겨 두지마 이십 <목소리> 세기 하루 세끼 삼십 세기 이십 세기 하루 삼시 세기와 너의 십일 세기 하루 세기 삼시 세기 이십 세기 하루 세기 삼시 세기 아아 손 씻기 발 씻기 아아 아, 지금은 이십일 세기. 아하, 순식이, 발식이 이제 버리는 겁니다. 미션 성공했습니다. Yeah, yeah. Yeah. 아, 하지 마, 하지 마. <웃음> 어, 우 너무 빨갛 끝났네 이거. 아, 다들 감탄의 댓글밖에 없었어요. 아, 그래요? 존경스럽지 않나요? 우리 진짜 열심히 사는 것 같고. <웃음> 저게 진짜 코로 되는구나. 코형 문화재 어때요? 코형 문화재. 이거 욕 넣을 뻔했다 <웃음> 코형 문화재 어때요 <웃음> 형? 코형 문화재 이러는데 받아 져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? 뭐 해야 돼? <웃음> <웃음> 5 0원후원해주고코코도 어. 삽니다 만원이아리코도팬더스인데요 <웃음> 아씨? <웃음> <웃음> 아. 오늘만 즐길 수 있는 영상이네요 예 이거는 예, 이건 인간적으로 좀자르자 <웃음> 가리는 신용이라도 해달래요, 중진님한테. 가리는 <웃음> 신용이라도. 이미 입었어요, 가렸어요 이제. 미션은 오늘은 없을 것 같아요. 다음 주 미션이. 예. 네. 대리 김님께서 또 아직도 일위를 하고 계신데, 저분 위험해. 미니 앨범을 녹음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. 네. 맞습니다. 네네네. 미니 앨범 저희가 사실 여태까지 나온 앨범들이 다 저희 그치. 셋이서 한 사운드로 레코딩을 해서 발매를 한 음원이 없잖아요. 처음으로 나올 거예요, 여러분. 이 미니앨범에서 네. 네, 많이,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많이 많이 사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